대한해역을 통과하면서 몸집을 키워 태풍 강도상 매우 강으로 발달한 후 일본 해안을 지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다. 확장 축소 여부에 따라 이동 경로가 변경될 수 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해 태풍이 현재 전망보다 서진할 경우 대한해역을 통과할 가능성이 생긴다.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도 더 커지는 셈이다. 반대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축소에 동진할 경우 일본 규슈 내륙을 관통할 수 있다. 남마돌 여파로 18일부터 우리나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풍과 풍랑이 더셀 것으로 보인다. 경상 해안에는 19일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는 폭풍의 일이 일 가능성도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직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향후 예보를 예의주시해달라. 고했다 태풍 남마돌 NANMADOL 29일 새벽 제주도 동보를 스치듯 지나며 강한 비바람을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태풍 남마돌은 중심기압 920헥토파스칼 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53m 시속 1 9 0 m 강도 매우 강이 상태로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520 k m 해상에서 시속 14로